2022년 10월 2일부터 3일 호베르투 피르미후의 31번째 생일 뭔가 정체모를 세레모니들을 많이 시전하고 있죠? 지금 리버풀에서도 이룰 건다 이룬 상태인데 과연 그도 언젠가 만회처럼 떠나갈지? 미치 바쥬아이의 29번째 생일 지난번 월드컵 3위 였을때 아주 개그쇼를 보여줬었죠? 얘는 첼시에서 뛴 거는 그래도 리그 우승했으니까 기억에 좀 남는데 각종 빅리그의 여러 팀을 임대로 떠돌다가 작년인가 컴투베직테스! 갔다가 지금은 또 가쁜 페네르바츠예요 전임에는 기질이 약간 보여. 타미 에이브라함의 25번째 생일. 첼시에서 챔스 우승과 u f a 슈퍼컵을 맛봤고요. 로마에서 유럽파 컨퍼런스 리그의 초대 우승 맛을 봤습니다. 가진 타이틀이라고는 뭐유럽대항전밖에 없죠. 자 이날 그의 홈구장에서 로마 출신인데 라치오로 이적한 로마니리의 라치오 데뷔골이 로마에서 더졌습니다. 세르비아의 세르게이의 멀티골이 있었고요. 같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스페치아를 찢어 발겼습니다. 또 같은 하늘색에 맨시티는 미쳤나 아니 홀란드가 미친거죠 포든도 똑같이 헤드트릭을 했지만 묻혀버린 감이 있죠 데뷔 시즌에 홈에서 3경기 연속 헤드트릭을 하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혼자받는게 당연하죠 어찌보면 그리고 이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맨더비 아닙니까 이날 직관을 하러 온 퍼기경 이후 모든 맨유 감독들이 첫번째 맨비에서다 졌었는데 요즘 잘하고 있던 텐바기텐하우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내 거친 골들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의 시대는 끝났두 그래도 1 1년전그 스코어 1대 6에서 두 골더 만회하여 마무리 시킨 건 잘한 겁니다 그나마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6&C가 여기서 또 나왔어요 아까 라치오 쪽에서 세르게이가 멀티골이었었는데, 이 짝에서는 세르비아인 두 명이 득점을 했어요. 폴란드인 짜반도프스키의 추가골까지 얹어서, 반면 볼로냐 감독으로서 두 번째 경기였던 티아고 모따는, 알레그리한테로 지면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두 경기 동안. 10월 3일,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41번째 생일. 국대는 그래서 은퇴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즐라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무래도 밀란을 거쳤다가 밀란에 다시 와서 말년을 보내고 있으니 이번에 챔스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리그 우승 청부사로만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현역 선수로서 생일을 맞이할지 그럼 챔피언스리그로 찾아뵙겠습니다.